나랑 오늘 똑같은 커플 옷을 거같 왔네? 이거 한번 몰볼래 아니다 그거다 아니 이거 보라니까아니다 이거 보는거공인데 이거 봐라고 아니다 아니안입도 아이. 된다 한 한번 입보봐라 다들 이거 보라고 난리잖아 이거 봐봐 귀찮게 한번 입봐라아딱 귀찮네 진짜 아 무거보라 아 옷이 왜 이렇게 어우 와 뒷모습은 졸라 멋있다 손이 안 보인다 아이가 아니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맞춘다 좀 길게 보려고 그거 손이 안 보인다 아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니 살색이 한 개도 안 보인다 이가나단한 <웃음> 번씩 입어라 이거 그래. 어? 이 팔이 짧네 이봐 나는 팔이 보이는데요 음, 팔 짧지 그래. 나는 이 팔이 얼마나 짧은지 나랑 딱 똑바로 아니 힘 주면 안 되지 <웃음> 찔러라 찔러봐 아니 힘으로 하지 말고 <웃음> 힘으로 하지 말라니까 진짜 힘으로 하지 말라 여기 아기새 특권으로 한 명만 뽑아봐 우리 이벤트 쿠폰 주게 한 명만 다 뽑아 이벤트 쿠폰? 근데 이벤트 쿠폰뭐 주는데? 한명 공짜? 아니면 두병 어. 공짜? 한병 공짜죠 뭐 안주, 맥주, 양주 다풀 세팅으로 해줘야죠 아... 그러네 아기새 특권으로 한 명만 뽑도록 하겠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이 뭐가 있어야지 그거지 그냥 누구다 하면은 그거다 아이가 그럼 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내요 정답 맞추면은 아 그렇게 할까? 음한명뽑음좀 음, 그러니까 세명 정도 하자 아세명어세명 어, 근데 이거는 직접 오실 분만 그거 세요안 오실 분들은 그뭐 저요 저요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갔는데 안 오면은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오니까 키즈 네이버에 키즈 치면 은뭐 많이 나오겠지 다보아 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채팅창에 올려줘야겠다 이거 네이버에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어요. 이제 채팅을 다쳤는데 엔터치고 바로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바로 갖고 가는 거예요. 3명 뽑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 명. 그 다음 한 명. 그 다음 아, 한 명. 빨리 빨리 늦게 했어.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 바로 이거. 자, 요 채팅창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 한 명. 갑니다. 고! 어? 올라오면 돼요. 어안 올라오노? 올라와요. 아좀 있으면 올라오는구나. 음, 올라왔어요. 어? 와! 아, 김민님김민님 우와 이렇게 빨리 친다고? 근데? 여 채팅을? 이번 귀여워 정답. 저렇게 빨리 온다고? 아무튼 김민님이 당첨. 어그 어, 다음에 이것도 쉬운 거야. 김민님은 이제 안 돼요. 내가 그런 문제나 낼게. 내 거니까 내가 하자. 네거니까 따로 해라. 재미있네. 재미없네. 그래요. 문제 되고 있어요. 어? 오퍼스 관련 퀴즈로 해주세요. 아그 맞네. 아니, 늘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문제 내지도 않았는데. 정답 한이 란는데아이 아닌데. 어, 이제 낼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야, 문제 됐는데, 뭐가 엄청 많이 지났다. 이거, 아, 멈춰도 되는구나. 제일 위에. 어, 어 코, 껌, 니. 코, 콧껌. 이제 한 명만 더 보면 되겠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오퍼스 관련된 거걸 연대 다음에. 음. 이제 이거는 거의 잘 모를 거야. 이거 아, 주관식이야. 그래도... 너리가 알아. 나는 모르는데. 어. 알아. 올렸다. 이건 어려워. 어. 아, 이건. 나왔어요. 연도까지 맞춰야 된대요. 어, 연도까지 맞춰야 돼. 없어요? 없어. 어머, 어머. 아, 몇 년도지 힌트는 좋아요 힌트는, 2007년도. 그러면 이제 생일만. 오, 생일 나왔다. 어디야? 12월 20일. 오, 여기 있네. 양선이님. 어. 어, 2007년 12월 20일. 아, 그 다음에, 바로 0.5초 만에 도롱이님, 정진님 뭐, 다 12월, 2007년 12월 20일 생일이에요. 양선이님. 양선이 님. 어 축하드려요 그래, 양선이 님 아, 축하드리고요 도롱이 님도 하나 드릴까요 그래 하나 드리라 도롱이님도 여기 아, 도롱이, 도롱이 그래. 님도 여기서 네. 채팅 써주세요 니까 도롱이 님까지 아 도롱이 님까지 이렇게 괜찮 채팅 써주세요 어또 축하해요 네명 네 뽑았죠 네명 알겠어요 사장는또 그래도 하나 더 뽑자 그래아 그래요 그럼 어하면만더 뽑자 사자 이거 방금 중간 시 어렵다요 그럼 내가 할게 이거는 연도 필요 없고 월이랑 일만 맞추신대요 하나 둘 셋. 진짜 쉬운 거예요. 쉽지 이거는. 내가 썰도 몇번 풀었고. 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아는 경우가 많죠. 맞다. 맞다. 몽키 당첨. 응. 맞아. 몽키. 어, 몽키는 또 나에 대해서 많이 안 해요. 우리 응. 여기 몽키 쳤어요. 몽키. 아우 여러분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정답은 4월이. 네, 맞아요. 어, 근데 이런 건 재밌네. 응. 아, 그 체크는 당첨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그 그 모바일 쿠폰을 여기 들고 오시면 여기서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고 한번쓴그 쿠폰은 쓰질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바코드를 찍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번 주 내로 저희가 일괄 배송 어, 저기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 전에 당첨자도 조금 더 뽑고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